아씨 깜짝아 아 진짜 너 뭐하냐 인성문제 있어 아 그리고 우리 착관도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 가, 짠짠한 가방까지면 되니까 어? 얼마짠짠해 <웃음> 거기에 있는 거다 먹을 거잖아요 장난 좀 치지 마세요 태권도 야말로 검은띠들 많아 아니 검은띠들이 흰띠가 생동한다니까 너는 태권너들은 우리는 공군이에요 야 엄마 우리도 공군이야 이거 안보아 우리 둘다 공군이구나 친하게 지나자 <웃음> 그래도 너네보다 우리가 좋다니까 선넘지마라 <목소리> 아, <아우> 진짜 이거. <목소리> 아, 아, 아, 하 아, 아, 아, 씨. 아, 아, 아, 아, 아, Face around the black